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출시된 챗 GPT를 통하여서 시작할 수 있는 채 GPT는 광범위합니다. 100만 가지의 다양한 사용 사례가 있으며 우리의 목표는 매우 구체적인 사용 사례를 찾는 것입니다. API를 사용해 자체 웹사이트를 만든 다음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파... 첫 번째로 셀즈 카피입니다. 매우 큰 산업이죠. 카피라이팅은 기본적으로 모든 웹사이트의 단어이거나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판매에 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이 광고 판매 카피라이팅에 가장 좋습니다. 좋은... 커피.ai라는 플랫폼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고품질 판매 카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사본을 작성하여 어... 그 스타일을 입력하고 문자 그대로 copy.ai에서 판매사본을 출력한 다음 그곳에서 오류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걸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면 어, 중요한 것은 고객이 매우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사본의 양의 5배 정도를 출력하므로 그래서 더 많은 고객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서울을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어, 간단하게 여기에서는 어, 굉장히 유명한 절들이 있고, 아름다운 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리고 매우 춥고, 그 다음에 눈이 많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 저 대가로 안에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걸 다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답이 계속 이제 내려옵니다. 뭐 거리 아니면 템플 이름, 음식점 이름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 거기에 디테일한 답을 더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이트는 퍼플렉싯 AI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가장 유용한 네 가지로 주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혁명가가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구글의 모든 상위 기사를 어, 검색하여 모든 단일 기사를 검색한 다음에 최소의 최고의 답변 요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서 무언가를 검색하면 일반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동해서 어, 가져온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퍼플렉싯 AI는 그중 가장 유용한 네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퍼플렉시 AI가 문자 그대로 수백 개의 기사를 살펴보고 모든 주제를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유용하게 네문장으로 요약하며 올바른 답변을 선택하고 매우 똑똑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그 답변을 4개로 요약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 필요한 AI입니다. 식태킥이라는 AI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데요 1분 안에 모든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전자상거래 업체라면 서로 다른 이름, 이름이 다른 제품들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런 제품에 대한 다양한 랜딩 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하므로 사이트를 여러 주제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몇 가지 이미지를 제공하고 훌륭한 판매 카피가 있는 좋은 랜딩 페이지입니다 멋진 레이아웃도 있고요 이런 랜딩 페이지를 훨씬 더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데 몇 시간 또는 하루가 걸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1분 안에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략할 수 있다면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AI로 특정 사용 사례를 만들면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것입니다 네번째는 SEO 에이전시 입니다. 채 g p t 를 사용하려면 여러분은 SEO 에이전시를 SEO가 무엇인지 모르는 고객을 대상으로 SEO 에이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 최적화라는 뜻의 SEO는 특정 키워드에 대해 구글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글에서 검색할 때 다른 사람의 같은 이름으로 다른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므로 구글이 선택하는 방법은 SEO에서 얼마나 눈에 잘 띄, 띄는가 입니다. 하나의 특정 주제 또는 하나의 검색어에 대한 깊이가 있으므로 하나의 검색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어, 구글은 여러분을 전문가로 보고 훨씬 더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첫번째 집중할 것이므로 ChatGPT를 사용하면 잘 작성된 블로그를 50개 정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관한 게시물이나 기사를 가져온 다음 해당 기사를 웹사이트 세개내 업로드하면 이제 구글의 관점에서 볼때한 주제에 대한 50개의 기사가 있고 하루 안에 그렇게 했으므로 다시 한번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AI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서비스를 다른 회사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는 지식이 있고 이런 도구가 가치가 있다는 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AI 썸네일 크리에이터 서비스입니다. 어, 렌자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썸네일을 위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렌자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메타버스 버전도 많지만 렌자는 놀라울만큼 디테일합니다. 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여러분이 의여러분 썸네일 크리에이터라면 안정적인 익스텐션을 사용할 수 있고 정말 높은 품질의 특정 레이어를 얻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우주 채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기만 하면 해당 검색어에 매우 높은 어, 품질의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수년간 기술을 가진 아티스트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익스텐션을 사용하여 해당 이미지 또는 특정 레이어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포토샵 기술이 있고 3D 우주, 우주선을 찾고 어, 지구를 가지고 우주 배경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의 얼굴을 얹어서 레이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필요한 대신 AI를 통해 생성하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매우 높은 수준의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사용자에게 서비스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아주 멋진 기회겠죠? 여섯 번째는 리드 제너레이션 비즈니스입니다. 많은 비즈니스가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리드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큰 돈을 지불합니다. 매우 강력한 사람들의 많은 공식 정보를 신속하게 소싱할 수 있었고 그것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사업이란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음, 그들은 이메일 목록을 구입한 다음에 해당 이메일을 어, 필요한 회사에 판매를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특정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 g p 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일곱번째 뉴스레터 서비스입니다 첫번째 소개해드린 카피라이터 서비스와 유사한 뉴스레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클리 뉴스레터나 데일리 뉴스레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점은 특정 주제에 대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뉴스레터에 대해서 구독자나 구독자 기반을 늘리고 스폰서를 넣을 수 있고 광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AI의 힘 덕분에 고품질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가입하여 뉴스레터를 만들거나 자신만의 뉴스레터를 만들고 광고 스팟을 판매하려는 경우 AI는 매우 고퀄리티를 제공하므로 현재 챗GPT는 최신 버전에서 소싱되므로 고품질의 컨텐츠로 작성할 것입니다. 챗GPT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뉴스와 같은 글을 쓸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용 뉴스레터나 이메일 자동화 작성 캠페인과 같은 경우에는 좋을 것이기 때문에 7개의 다른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챗GPT와 개방형 AI의 API를 사용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API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챗GPT가 100만가지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API 기반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생,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메타저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